미국 북부와 서부의 강력한 눈 태풍이 휘몰아치며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이 무더기 결항하고 수천 대가 지연 운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를 만나 사망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지난 19일 일행 4명과 2 6 5 3 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뉴욕 한미 산악회 소속 50에서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재난대응 당국은 극심한 눈보라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화이트 아우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악천후 지역에서 자동차 여행을 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등 중북부지역에는 폭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와 세인트폴에 23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60cm 이상 적설량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이나에선 겨울 폭풍이 몰아치며 17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가 하면 겨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독특한 기상이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20년간 발생한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장기 폭염 한파 홍수 가뭄 산불 태풍 열대성 저기압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000에서 2020년에 50만 67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이 20만 1천명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장기 폭염 15만 7천명 홍수 11만 1천명 가뭄 21,300명 1천 만 한파 1만 4,900명 산불 1,57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같은 기간 2조 2천억 달러 약 2,800조원에 이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작년이 역대 다섯 번째로 뜨거운 해였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올해 2023년 여름에는 더욱 뜨겁고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와 일본 등에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